어, 반갑습니다 푸멘아치입니다 어, 오늘 시계는요 알바시계 인데요 어, 새로운 브랜드죠 여태까지는 시티즌 그 다음에 세이코 카시오 이세개의 브랜드로 주로 했는데 알바시계 중에 스펙이 괜찮은게 있어서 어, 가격대비 스펙이 괜찮은게 있어서 어, 소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할게요 일단 이 시계의 모델명은 음, AX-HF39 고요 케이스 사이즈는 어, 대략 38mm 그 다음 두께는 어, 8mm 입니다 무게는 음, 풀 사이즈일 때약 100g 초반의 무게 고요 이게 줄질이 조금 가죽줄질로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구조라서 러그 사이즈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가죽 줄질로 불가능해서. 그 다음 이제 러그 투 러그는 뭐 40mm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게 글라스가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인데요. 이게 지금 6시 방향이 있는데 초, 시침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사파이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방수는 50m. 어, 스펙대로라면 샤워나 손 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 방수 능력이라는 게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에 이렇게 묻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높은 압력으로 그러니까 수압이 세 가지고 시계에 이제 쏘여지면은 그게 이제 시계에 침투해서 시, 시계에 이제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물에 그냥 담그는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물 안에서 시계를 천채로 어, 세게 이렇게 팔을 휘젓고 이러면 은 조금 그거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샤워를 하거나 손 씻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수압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본 결과 자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다이얼 색깔은 전체적으로 이제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흰, 안쪽 원에 여기에 그 양각 그로 된그 파도 모양의 양각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요. 요런 게그 시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인덱스는 바와 숫자가 번갈아 있는 그 프린팅 인덱스예요 양각 인덱스는 아니고요그 다음에 뭐 양각 인덱스는 아니지만 이게 가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핸즈는 그 초침은 블루 페인팅한 블루 핸즈고요. 그다음 이제 핸즈의 시침이랑 분침 쪽에 이렇게 야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야광 테스트를 아까 해봤는데 야광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야광 성능이 뭐 뛰어나진 않아요. 뭐 다이버 시계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다음 이제 옆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게 8mm. 인 것처럼 확실히 슬림합니다. 그다음 줄을 좀 볼게요. 어, 이게 이제 스틸 재질로 된 줄인데요, 음, 무광이랑 유광이 섞여진 그 원피스로 된, 그러니까 한 개의 피스로 된 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한 개의 조각으로 된 거죠. 이렇게 뭐 다섯 개 조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한개 조각이에요. 그냥 유광이랑 무광 가공이 약간 섞여 있는 것뿐이지, 예. 네. 다섯 개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솔리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깡통줄을 접어서 솔리드 줄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꺾여진 이 부분 제 손톱, 엄지손가락 이 부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접혀진 부분이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솔리드 밴드가 아니라 깡통줄을 접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시계 제조사 입장에서도 어, 원가 절감이 되고요 동시에 접었으니까, 이렇게, 여길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이게 솔리드 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싸구려 저가 깡통 줄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런 식의 줄을 만들면, 제조자나 소비자, 모두한테 뭐 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의, 이런 접은 형식의 깡통 줄은, 그 속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서 결과적으로 어, 착용감도 좋습니다 네, 착용감도 좋아요 이렇게 가벼운게 그 다음에 네, 버클은 네, 푸시 버클이고요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끌르죠그 다음에 엔드피스는 아 엔드피스가 아니라 이미세조정은 한칸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줄 모양을 감상하시죠 그 다음 무브먼트 설명을 좀 할게요 음, 이 무브먼트는 그 세이코사에서 만든 VX42 무브먼트인데요 이 이거 월호차를 찾아보려고 봤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쿼치니까 아무리 정말 저가의 쿼츠라도 어쨌든 기계식보다는 뭐..오차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일본 시계를 정말 많이 경험해 봤는데 뭐 하루에.. 쿼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 오차가 뭐.. 30초 이상, 뭐 1분 이상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주 좋은 뭐 1년에 뭐 10초, 2 0초 그런 좋은 부분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 쓰기에는 뭐 충분히 정확도를 가진 오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든 회사 이름이 하토리 재팬이더라고요 그니까 세이코 계열이 맞죠 하토리 그 다음에 음, 조정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조정법은 다 어, 거의 공통적으로 일단을 이렇게 빼면 크라운을 이렇게 1단으로 빼면 원클릭하면은 음,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거를 위로 돌리면은 이렇게 날짜 조정이 되죠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면 하나 더 빼면 되죠 하나 더 빼면 초침이 멈췄어요 당연히 핵 기능이 있죠 코츠의 시계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또 시간 조정이 됩니다 이 브랜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알바라는 회사가 세이코 거냐? 뭐, 세이코랑 뭐, 세이코 거가 아니냐? 어, 세이코가 저런 저가의 시계를 만들 린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아서 저도 확실히 좀 몰랐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진 않아서 그 알바 홈페이지를 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알바 브랜드가 1979년에 일본에서 런칭되었고, 세이코 와치 그룹에서 만들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세이코에서 만들었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세이코 꾸면 왜 어? 알바시계에다 세이코를 안 붙였느냐 뭐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카시오 지샥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지샥이 카시오게 이제 분명한데 지샥 시계를 보면은 카시오 시계를 뭐 이렇게 둘다 붙이지 않았잖아요 카시오 지샥 이런게 아니라 그냥 지샥만 붙였잖아요 그래서 지샥 시계는 어떤 뭐 스포츠 필드와치로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것처럼 이 알바도 어좀 비슷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저가의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로 어 자리매김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세이코의 가장 저가 시계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삼정정식 그래서 보면 아무리 최저가도 10만원이 넘어요 정말 세이코5는 물론 그거 이제 기계식이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쿼츠 시계들 중에서도 아무리 저가도 10만원이 넘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음, 세이코 브랜드를 입문하려는 고객에게 어떤 최소한의 어떤 품질을 갖춘 저가의 시계를 만들어내려고 이 알바 브랜드를 어, 런칭한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 말씀 드린 시간 인데요 이, 이 알바시계는 그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아직 어, 돈을 벌지 않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인터넷 기준으로 음, 6에서 7만원대에요 얼마라고요? 6에서 7만원대 근데 이게 사파이어 글라스 시계인데 그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를 갖춘 시계는 뭐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스위스 시계는 못본것 같고요 뭐 세이코나 시티즌 카시오에서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중국 시계는 제외하고요 중국 시계는 워낙 참버라이어티해서 근데 이제 시계를 실제로 보고 쳐보면은 느껴지는 그 만듦새가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엄청 저가 시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조잡한 맛냄새는 절대 아니에요 음, 중고등학생한테 알바시계가 인기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시계 살때 용돈 모아서 시계 살때 사실 20만원, 뭐 30만원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사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10만원대 시계를 10만원대 미만의 어떤 시계를 보는데 그 가격의 시계는 뭐 알바시계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그 알바시계 많이 팔리는 모델 보면 스펙이 이것보다 더 딱히 괜찮다고 말할만한 시계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이면 성장이 다안 끝나가지고 손목이 크지 않은데 알큰 시계를 차기보단 제 리뷰를 믿고 한번 이거를 차보면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를 어 알수 있을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깨닫다기보다는 그런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한테 시계의 어떤 적당한 사이즈는 30mm대 중후반이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67만 원의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 시계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네, 단점도 있어요. 저는 브랜드 따지지 않고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데 뭐 일부 브랜드를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여기 조금 브랜드 가치가 낮니까 네. 사실 시계가 사치제라서 브랜드의 힘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시계를 차시는 분한테는 어, 비추하고요 그 다음 방수가 50m라서 심리적으로 조금 불만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장점이 단, 단점이 될수 있는데 알큰 시계를 좋아하는 분한테는 당연히 어, 비추합니다 어 저는 브랜드 상관없이 잘 안알려진 모델이나 브랜드라도 어, 스펙이 좋고 뭐 가격에 따른 스펙이 좋고 이런 가성비가 좋으면 리뷰할 생각이거든요 어 물론 이제 합리적인 간 가격에서 이제 마이너한 시계들은 조금 간간히 리뷰를 하고 어, 어쨌든 어 그래도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좀 많이 알려진 시계들을 조금 더 많이 리뷰하려고요그 얼마전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 사회 초년생한테 비싼 시계들은 부담스러운데 어떤 적당한 가격에 좋은 스펙의 시계를 리뷰해서 어, 보기 딱 좋았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알바시계도 찾아보면 굉장히 시계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은 시계들 많이 있는데 간간히 소개를 하려고요 제 머릿속에 괜찮은 가성비 좋은 시계들은 되게 많은데 뭐부터 할지 고민이지만 조만간 그래도 이제 어, 문페이지 시계들을 이제 좀할 생각 입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곧 60명 입니다 <웃음> 어, 시계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그런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하고요 어, 오늘도 이제 시계 리뷰 보시고 구독이랑 즐겨찾기 해주시고 어,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계 생활 하세요